야, 너희들리리할 거야? 하하지마게 요즘 마피아 자주 된다?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원래 그렇게 바보 같은 스타일 아니면 야란 시키는, 디노? 시키는 스타일? 야노는 완전 바보지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야 어떻게 야 아니 나 직업이 없어 그아 이거 디노가 의심스러운데 디노? 아 그러니까 돈가져간 돈 사람 형형 의사 의사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진짜 거. 아무것도 아, 아니야 디노? 디노가 테이블에 찾고 있는 거 아, 내가 봤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내가 아니, 그 길을 처음으로 내가 가봤어 내가 느낌으로 돈 찾은 건 슈아야 슈아? 슈아야. 슈아 형이 잘 찾아 너는 되게 많이 찾았어 근데 나 그쪽에 슈아가 가는 걸못 봤는데 재밌네 아어 재밌네 넌 진짜 못하는 애 같아 너, 맞잖아. 너, 너, 뭐가 맞다는 거야, 계속. <웃음> <너 진, 웃음> 아니, 진짜. 아직까지 거야? 맞다는 거야. <웃음> 아, 어떠하냐, 이거야. 진짜 아니야, 승관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형. 제발. 나 걸고? 누굴 걸어? <웃음> 누굴 걸어? 나 사람 안 걸어. 하지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어, 진짜 아니야. 알겠어. 이번에도 돈 차는 사람이 있을까? 5분인데. 몰라, 딱... 빡세지. 나는 나는 한번도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 놀라이 응. 하면서 찾아본 적이 없어서 입이 애초에. 우리 찾아본 사람이 민규밖에 없지 않나? <웃음> 맞아, 맞아. 우리 민규가 거의 대부분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쇼도 그러니까. 오늘 잘 찾긴 하더라. 아, 그래? 어, 오늘 진짜 많이 찾았어. 잘 봤어. 조슈아 너무 열심히 찾아. 너 괜히 찾는 척하는 거 같아. 어, 그래? <웃음> <웃음> 야 거기다 다 봤어. 다 봤어? 나 여기 있는 곳을 잡았어, 지금 잡았어 조식아, 난 죽었어 죽었어 그러니까 꼭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있어서 그래. 모여 있는 거거든 그래, 그래 그러기는 우리도 약간 모여 있는데 약간 떨어질까? <웃음> 그러기에는 <그러기엔> 우리도 <웃음> 뭐야, 여기 보물이 있었네? 뭐야? 어, 뭐야? 뭐야, 보물이 있어? 뭐야? 목욕탕 의자 <웃음> 오, 목다탕 목욕탕 의자 찾았어, 목욕탕 의자 뒤늦게 여기서 찾은 로그타. 거야? 로그타. 아까 갈땐 하나도 안 보였는데 목욕탕 의자 가자 <웃음> 아니, 괜찮아, 나 맥주 컷 있으면 돼. 아, 그래? 아, 진짜 일단 멤버들한테 미안하지만 순간인을 죽여야겠어요 아, 끝나버렸네 아.. 마피아한테 승관이욕이라고 해야 되는데 끝났어? 와.. 짧다 근데 그러면 원래는 우리 보물찾기하고 <웃음> <웃음> 뒤에 바베큐도 하고 아, 하는 거였잖아 이게다 뻥인 <웃음> 거지 아.. 아 <웃음> 돌 라이 하고 바베큐 먹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나도 아, 바베큐 파티 한대가지고 아, 샌드위치 하나밖에 안 먹었거든 야 그거 아니면 그냥 빨리 자수하고 끝내고 가자 지금 <웃음> 바베큐 파티 한 사에서 아이 그거 아니었어? 참가자 중끝 누구다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는 박스. 자, 지금부터 마피아 검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슈아야 슈아. <웃음> <웃음> 어, 나 진짜 최악이다. <웃음> 안 봐도 비디오지. <웃음> 어. 어. 근데 연기 잘한다. 음, 잘한다. 우리 진짜, 진짜 모르겠어. 아니, 제가 많이 진짜 늘었다. 늘, 어. 그럼 우리 그거 한번 해 볼까? 나는 마피아가 아니야. 한 명씩 말해보자. 어, 좋다. 아, 이 재밌는 거셉아 어. 좋다 좋다 좋다. 그러니까 다른 반론을 못 하는 거야. 어. 오케이. 나는 마피아가, 마피아가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저... 이걸로만. 이걸로만 쳐봐야 하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원샷 보면서 아 근데 감독님들 당황하셨다. 원샷이 없는데. 제안 잡고 있었죠? 제오는거 <웃음> <운을 말> 없잖아. <웃음> 아, 나는 마피아가 아니야. <웃음> 이게 대박. 대박. 야, 이거 <웃음> 재밌다 이상한 <재밌다. 웃음> 딱 이걸로 오늘딱 <웃음> 이걸로 정하자. 이거 한마 이거 딱한 마디만 하는 거야. 딱한 마디만. 거거거거거한 마디만. 저는 마피아 아닙니다. 전 마피아가 아닙니다.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나는 일어나기도 귀찮아. <웃음> <웃음> <웃음> 마피아가 아니야. 오. 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나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전 마피아가 아닙니다. 저는 마피아 아닙니다.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봤어? 응, 됐어. 어... 자, 자한 명씩. 자, 한 명씩, 어... 자, 한 명씩 투표 어... 어... 가자. 나는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야, 편하게 저, 얘기해. 편하게.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하면서 약간 흔들거리던컵스여 얘한테 <웃음> 난너 생각했어. 민, 민망해서. <웃음> 민망해서 흔들거리는 거거든 왜냐면 니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줬잖아 <웃음> <나> 화내면 안돼 <웃음> 화내면 안돼 아까 말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 관심을 관심. <웃음> 감정도 나왔어 감정도 나왔어 어, 나는, 이게 이게 자기가 질북 때문에 나는, 안 되거든 나는 말하잖아 관심을 안준 거에 대해서 <웃음> 아, 속상했어? 속상했구나 화을 내고 있는 거난 보고 있었어 아니, 훨씬 파지잖아 내가 했는데 정하이 했어? 이러니까 아, 못 들었어 아, 얘기하느라고 아, 어. 정한이잘못이네 오케이 미안하다 <웃음> 나는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어, 좋아 좋아 나는 원우 형오 아 원우, 원우 형 원우 형저 라벨이 의심이 돼 약간 느낌이 나도, 있어 나도 나도 있어 <웃음>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 아, 그럼 모르겠으면 맞나 야 아무나 찍어 모르겠어 어? 오케이, 무표 무표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아, 나도 아, 아닌가 나도 원우 형 살짝 내가 내가 있다고? 살짝 조금 냄새가 어? 나 원우가 세명인 거야? 지금 2명 음, 오늘 2명 오케이 나는 조슈아 오케이 1편 나 조슈아, 조슈아 어. 뭔가 조슈아? 어 뭔가 이제 잠깐 보인다니까 제도. 그래. 근데 진짜 나도 어. 조시아일레스 뭔가 주시아. 뭔가 주시아. 주시아 끝났는데? 난 준이. 아 준이. 아. 오케이 준이. 난 정환이. <웃음> 아. 아, 아까 전부터 준이. 이게 진짜 감정적인 거다. 야, 어, 아, 의사라는 거다 밝혀졌는데. 다 그니까 아, 아. 나는 아, 아, 아까 전부터 아, 너였어. 다른 사람인데 의심하긴 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 전부터 너. 였어자 이제 준이야. 그냥 원한배 하고 이제 동별할게. 어 셋셋. 나는 나는. 슈아가 마피아 같지는 않은데 돈 갖고 있어 죽이고 싶어. 오케이, 슈아 돈 갖고 있어? 돈 아, 갖고 있는거 같아. 같아서 죽이면. 슈아 형호. 발 발론 할수 있어. 아할수 어, 있지, 할수 어. 있지. 너 찾았다고 밝히면 살려줄게. 나 진짜 못 찾았고, 나 진짜 마피아 아니야. 음, 진, 진짜 조용... 마피아 아니야. 아니야요. 아니, 찾았으면 살려줄게. 찾았으면 살려줄게. 찾았으면 살려줄게. 어. 찾았다고 솔직히 말하면 아니, 아니, 나못 찾았어. 근데 나 아닌 거 같다. 어, 어, 이 정도 말하면 아닌 거 같아. 아, 아니야 이 정도 아니야. 경찰이 누구야? 그거 승강이... 승강이 승강이 승강이 너가 지금 누구 확인했는데 누구 아니, 확인했을 거 아니야 한 명을 추려내자 빨리 누구 확인했어? 누구 확인했어? 경찰 의사람이 누구 확인했어? 너 아니지? 그래, 너 아니지? 너 경찰 아니야? 너 아니지? 너 아니. 너 아니지? <웃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웃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마피아 <웃음> 찾은 거야? 이 확인한 걸 왜.. 왜... 그러니까.. 잘 확인해버려가지고. 어... 아. 바로 끝나까 아, 그냥 빨리 밝혀를 빨리. 아, 진짜로? 아, 그 알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아니, 근데. 그래, 그래, 그봐 끝까지 이거. 도움이 되려면. 근데, 말을 여기서 하는 게 나을까? 나는 빨리 한명 어. 쳐내고, 빨리, 빨리, 나도, 나도, 나. 나. 나. 아, 빨리. 나, 그, 나도. 뭐야, 이 하자. 한 명, 그냥, 그냥, 그냥 지금. 내가 진짜... 한명 봐. 아, 근데 죽고 싶나 봐. 자꾸 쳐내자고 하는 거. 나야. 난데. 뭐야, 형이 마피아라고? 나마피아 뭐야, 갑자기 네가나형 확인 안면형 확인 안 해. 형 확인 안 해. 야, 여기서 나 마피아야. 어쨌든 지목에 상관없어. 근데 날 살려주면 형 마피아야? 돈 공유해줄게 위치. 돈 어? 공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겨우 목소리> 아, 내가 별로. 에스쿱스 없다. 아우 귀찮아. 아, 그, <웃음> 그, 그 약간의 그그그 아 그, 아, <목소리> 그 뭐랄까 치졸함. 난 너가 뭔데? 아 근데, 어, 근데 지금 야, 야, 승관이가 뭐야? 마피아가에스쿱 아니면 그 마피아 다밝혀주는 거야. 아니야, 맞아. 아, 에스 맞아. 나는 승관이가 저 눈치 볼 때부터 아, 계속 아, 알았구나 나를 음, 알았구나 <웃음> 느낌이 싹 왔어 야 고개를 바로쓰겨버리네 승관이 아, 뭐 어떻게 어디인지 알려드릴까요? 언제까지 정의로운 사람이 될, 다음 될, 될, 될 건가? 다음 라운드 때 보시죠 야 어떻게 할래 진짜 우리 그냥 정, 정의롭게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마피아를 알았으면 은 시민들이 할 일은 뭡니까? 마피아 죽여야지. 마피아를 죽여야 돼 그대로 합시다 일단 그래? 그게 래그 맞는 거 같아요 저는 에스쿱스? 발표할 필요 없으니까 이게, 이게 경찰의 역할이니까 나의 팀한 명은 끝까지 살아남아 주세요 화이팅! 하나 둘셋아 죽이는 걸로 한 거야? 아 죽이는 걸로 한 거야? 흑시야 너 자꾸 와 그래 맛있다, 나도 살려주고 싶었는데 어, 그래.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까 위치? 그거를, 그거를 살려주면 살려 어. 아, 지금 다, 이번 판에 살려주면 스바이싱 그러니까 살려, 그럼 살리는 게 낫지 않았어요? 공군의 에스쿱스의 정체는 호포생. 마피아입니다 <웃음> 우리 끝까지 우리 지키 자신 있어? 우리 지키 자신 있어? 우리 지키 자신 있어? 이가 어. 마피아야 어? 이가 마피아 게임이야 진짜로? 내가 마피아야 숨겨놨어. 하... 와야 이거 진짜 똑똑하다 <웃음> 너 이렇게 나또 배신하면 은나 진짜 너나 이제 너 우리 게임할 때절대못 밀어 아니 내가 배신할 수가 없어 내가 마피아야 <웃음> 그치? 어. 내가 몸속에 들었지 살리는 건 없을 그 같아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 주세요. 이게 진짜 너희들이 바본 게나 중에 빠르 빨리 다음 라운드로 빨르라 넘어가. 그래 잘 가. 아.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한 명을 지목해 처형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하세요. 흐리네 진짜 흐리네 진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아, 재밌구만. 재밌어. 도둑은 고개를 들어 시민 중한 명을 지목하여 돈을 훔치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사망한 시민은 없습니다. 도둑은 우와 돈을 훔치는데 실패했습니다. 살렸어? 누구 살렸어? 승만이 살렸어? 승만이 살렸어. 잘했다. 이제 리얼 의사네요. 멋있다, 멋있다. 지금부터 세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똥이나? <웃음> 화를 아, <진짜> 안 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어차피 아무나 나오면 망받는 되는 거 아니야? 좀 늘려보자. 시간을 찾는 시간을. 아! 와... 진실로 판맹되었습니다. 아, 게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래. 총 획득한 추가 시간은 0분입니다. 와... 아 너로 왜 고지 거짓말이... 말보물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네. 원래 죽였으면 네. 안 됐어 죽으면안 됐어. 주겠지. 빨리 끝나니까? 어... 아니, 위치도 돈 모르고. 위치를 알아내고 그냥 시민 편으로 두는 게 그냥 아... 베스트지. 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러네 알아버렸으니까 어, 어차피 마피아 찾고 죽여도 다그돈다 날아가는데 도널 시즌 3 <웃음> <웃음> 참 정말 의도치는 않았지만 마피아만 하면 이렇게 되네요. <웃음>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항상 쿱스가 뭔가 직업에 걸려 그래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줘 그러면 일단 그 결성이 되는 거야 어찌 됐든 근데 또 아니 또 우연찮게 민규가 찾아서 날준게 쿱스가 확인했을 때 마피아서였었던 건 거지.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붙잡고 내 사람으로 끌어들였어야지 이거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이렇게 게임하고 싶지 않은데 하, 계속 이렇게 되네 아.. 첫 번째가 아무리 생각해도 디노인데 돈 사는 사람? 어 음, 왜냐면 어 어디 갔냐면 저기서 고양이를 만지다가 어. 저기 봤는데 디노가 저기 뭐 뒤지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갔다? 근데 돈 있는 흔적을 내가 저기서 발견한 거지 어. 오좀 뭐 나와? 마피야 큰일 났지? 혼자 살아 남았서아 <웃음> 이거 <웃음> 뭐야? 디노가어 마침 양만은못 되네 디노 아뭐 혼자만 그래. 혼자 먹을래 그래 아, 왜혼자 뭐 먹을래 아뭐 혼자만 먹을래 안 혼자 하하하하 <웃음> <디나미, 디나미. 웃음> 아 아무리 많도 디노인데 저거 30만원은? 아, 없어 없어 근데 디노인 거 같아 이제 그면 응. 이번에는 디노로 한번, 한번 의심을 한데. 해보자 어. 어. 조슈아가 돈을 어. 갖고 있는 거 같아 정말? 어 초록 게신천 쳤는데 아니라고? 내가 응. 조슈아 오늘 진짜 선량한 민의 끝판왕인데? 나도 알려줘 형, 오. 쳐, 쳐, 쳐, 뭐? 나 찾았어? 나못찾았어형못 <목소리> 찾을 거 같은데? 이 시간에 한 번? 형 어디다가 숨겼어, 그리고? <목소리> 찾아서 <찾아주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하긴 해 슈아 <목소리> <목소리> <수하, 목소리> 카메라 감독님 누구시죠? 어. 그냥 한번 부모님 한번 확인해 확인해 확인해. 괜찮나요? 괜찮은 괜가요왜 어째 감독님 지갑을 딱 꺼내면서 너무 찾아요! 압수? 천만 원 있잖아요. 내 카메라 감독님. 찾와왜 갑자기야 갑자기야 갑자기야 왜왜 여쪽에 돈 숨겨놨어? 아니 내 내가 돈돈 찾자. 왜형못 찾게 막아. 같이 찾자고. 어제 오랜만에 마지막까지 살아나는 기분이 있대 뭘 오랜만이야 <웃음> 오랜만이긴 해 <웃음> 좋아 어. 잘하고 있어 이번에 응. 마피아 바로 두명 잡을 수 있었던 게내생각에 응. 형이랑 정환이 형이 직업 밝혀서 그런 것도 있어 어? 첫 판부터 직업을 밝혀버렸잖아 응. 그게 되게 약간 도움이 다 너한텐 도움이 안 됐겠지 <웃음> 아니 <웃음> 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아까 바로 정의롭게 가자고 쿠스는 <웃음> 바로 죽이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들이 휩렸어 <웃음> 어. 죽여놓고 나도 어? 어 잠깐만 어, 잘했어 줘. 죽이면 안 되는데 어? 디노가 네. 그 틈을 잘 탔네 어. 나 마피아 아니야 <웃음> 나 진짜 마피아 아닌데? 야 근데 소름 돋는 그럼 여기 중에서 마피아가 아직 있다는 거잖아 한명 있다는 거지 <웃음> 맞다어 왔다 이제 끝나네 디노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웃음> 빨리 와야지 디노야 미안 진짜왜 <웃음> 이렇게 늦게 오냐고 아? <웃음> 어? <웃음> 뭐야? 오랜만에 막중해서 좀 쫄리냐고 <웃음> 뭐가 막중한 게 어? <웃음> 너가 아 알지 침바자 중그 누구도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와. 지금부터 마피아 펑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디노 아까 왜 그렇게 갑자기 빨리 진행했어? 내가 정의롭고 싶었던 거지 마피아를 <웃음> 죽이고 우리끼리 돈을 빨리 찾는 게 근데 진호가 열심히 찾는 했어 내가 계속 지켜봤거든 마피아도 당연히 열심히 찾아가는데 그거, 그거는 그냥 그랬다는 한번 말해본 어. 거지 아 지금 이렇게지 마피아지만?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얘들아 어. 이제 진행을 좀 해볼까? 죽은자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오, 무슨가 그렇게 하면 안될 텐데. 어디서 자기 you 죽었다고 die. 재미없다고 방송을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해? 그래! <웃음> <웃음> 야, 좋다 이게 이게 예능상이야. 무섭다. 그냥 뭐 의심 의심되는 멤버 얘기 해볼까? 난 여전히 원우 형이긴 해. 그 전에 승관이가 체크한걸듣고 와자. 응. 나 진우 마피아. 와, 아 이거 마피아.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맞아? <웃음> 잠깐만, 이거 <너> 맞아? 이거 <웃음> 마피아. 아 여기서 마피아. 내가 한번더 인터뷰 했어. 할말 없다. 경찰 아니지. 맞아. <웃음> 와, 여기서 지금 계속 날지목하는 거야? 야, 이거 형이 경찰이라는 건난 믿어 의심치 않지만, <웃음> 내가 마피아라고 <웃음> 하는 것은 <웃음> <웃음> 이거는 이 형의 다른도가 있는 거야. 돈슨 숨겨놓은 건아 그러면은 흥분에... 자기가 돈을 숨겨놓고 그쪽에 계속 있었던 건가 나는, 나는 진짜 계속 의심되는 게돈 숨겨놓은 건쇼아야 아, 아, 돈을 가지고 내가 아, 숨겨놓았다고? 어. 아, 돈을 찾은 사 일단 아, 그럼 지금 마피아 잡으면 은 끝나니까 돈을 찾은 사람 죽여야 되는 거지 지금. 그치 그치 어. 그 다음에 마피아한테 뭐 돈이 돌아가거나 이러면 그때 마피아랑 딜을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아, 그치, 어. 일단 얻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 슈아야 어디 있니? 슈아 그럼 공개해 그냥, 어디 있는지 뭔 소리야? <웃음> 연기 너무 늘었어 그냥 약간 나 진짜 <웃음> 연기학원 다녔어 다녔어. 나, 나 오늘 진짜 시험 시험 다 서프라이즈가 다 진실 같거든? 그치 서프라이즈. 근데 진짜 돈 찾은 거면 형 진짜 오늘 연기 진짜 잘한 거야 그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에 그 어쨌든 역할을 받았을 때 응. 보물을 더못 찾으니까 자연스럽게 행동이 그냥 고양이랑 놀게 되거든 어 맞아. 나랑 같이 놀았던 게 이제 버논이고 아 근데 도둑의 가능성이 있다? 아뭐 아 찾지도 않고 찾아야 되는데 난그 진짜 끝까지 찾았거든 벡트는 난돈 라이 먼때부터 그랬어 난 보물찾기 할 때마다 그냥 항상 나는 너무 형편이 없고 너를 그렇게 <웃음> 너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지 마 어. 너가 왜 스스로 너왜 형편, 형편 없어? 아니야 나 <웃음> <난> 형편 없잖아 네자신 <너, 웃음> 믿어 너 같이 있어 나 오늘 너 찾았어 같이 있어. 어. 아 진짜 진짜 어렵다 나는 미쳐 왜왜왜 왜? 내가 얘보다 더티났다니아 진짜 어렵다. 아 근데 여기서 정말 의외로 두, <목소리> 아, 뭐 정말 의외로라 말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두 개명이 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 나도, 나도 있어, 그 생각. 했 나도 아까 그 생각했어. 두 개명이 동궁이 두 개명 도둑일 수도 있지. <목소리> 그 <그게> 같은 도시잖아. <목소리> <그렇긴> <목소리> <하네>. <목소리> 그런 렇그하는 그런 식으로 돼. 맞네. 두 개명 진짜 돈. <목소리> 투표. <목소리> 어, 이게 번호리부터 한면서 뽑아봐. 도겸. 오케이. 도둑. 도겸. 명호. 준니다 가린다. 나는 슈완. 와, 나 아, 이거 j o 할수있 a Joshua. Joshua. Joshua. Joshua. Joshua. Joshua. Joshua. Joshua. j o 도겸 u a j o s h 도겸 Joshua. Joshua. Joshua. Joshua. Joshua. Joshua. j o 아 h u a Joshua. Joshua. j 아 s h u a j 그 정도 인 거로 연기 잘한 거면 내가 속을게 나준 오케이 그럼 준 3개, 도겸 3개 아 하나. 잠깐만 나 도겸에서 준으로 갔고 그래 그럼 준어준 끝났어 끝났어 어 그래, 준. 준. 끊었어, 끊었어. 미안해 해줄 수없다 이거 그쪽 갈게 그쪽 게 아무도 아니야 검거된 준의 정체는 <웃음> 아무도 시민입니다 밤이 아니야. 찾아왔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마게하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한 명을 지목해 처형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하세요.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스트레스 다 승관이. 지금 모든 걸 승관이 안 있어. 도둑은 고개를 들어 시민 중한 명을 지목하여 돈을 훔치세요. 짭짤하고만 날이 밝았습니다. 내가 죽겠다. 사망한 시민은 조슈아입니다 와... 도둑은 돈을 훔치는데 실패했습니다 돈을 찾은 시민이 사망하였으므로 해당 돈은 아, 마피아에게 네. 돌아갑니다 아, 네. 와. 와. 와. 거야. 와. 돈 다시 숨겨진 거지 야 마피아 잘숨다와 <웃음> 와, 조슈아 와, 지금부터 5분간 마지막 보물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웃음> 확인한 사람이 누구 누구야? 디노 디노 뭐야? 시민 아... 또또 누구 확인했어? 원우 시민 그렇지 그니까 러 지금 버논 디에 중에 한 명이거든? 나 아니야 나도 아니고 내가 봤 명호 형도 아닌 게나 아니야 디에잇 이 나한테 계속 마피아가 누군지 나랑 가, 계속 같이 준비했 <웃음> 여기서 뭐 갑자기 우지라고? 여기서 갑자기 폭염이라고? 아 그럴 수 있어 나는 아무도 못 아, 믿어 아, 근데, 근데 갑자기 나, 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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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이야. 어디다... <웃음> 너안 믿어. <웃음> One t 시작. 과연 폼을 누가 찾을까 싶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이걸로 채우겠네. 시작. 일단 조슈아가 그 거기서 돈을 일단 빼갔네. 그 나무 의자. 아 어, 그, 그런 거 같아. 드디어 서로 뭔가 풀렸네. 드디어. 아 근데 여기야 무조건 있을 것 같으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지 아 여기 어떻게 숨겨 이 사이에? 어 뭔가 요쯤에 있을 것 같은 기분 이상한 아니 니네 기분은 사실 별로 안 믿기 때문에 <웃음> <웃음> 나쁜놈 아 <웃음> 찾고 싶다 찾고 싶어 쿱스 상 생각에는 무조건 이기고 싶어 하거든 어. 컴퓨터 게임할 때도 그렇고 어. 이기는 게 목적이야 맞아 맞아 즐거운 거 보다 맞아 맞아 즐거운 거 보다 이기는 게 무조건 어. 목적이야 쿱스 어. 형 맞아 그래서 돈안 들키고 싶어 가지고 이런 데숨겨놨을것 같아. 자주색 철판이 뭐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30 가져가면 좋아? <웃음> 어디 있어? 나눠줄. 알려줄 펀팅 응. 이 운동장. 아, 어. 앞에 나무들 있지. 아. 어. 오른쪽 끝. 뭐, 오른쪽 턱? 오른쪽 끝. 그, 그, 그, 그. 어느냐? 그, 어. 그, 그, 그닥 나무님 음. 밑에. <웃음> <웃음> 그내건 <그런 웃음> 네 챙겨야지. <웃음> 어? 챙 챙겨. 보자고 올라와 봐. 뭐, 범위가 좁겠다. 거기 맞아? 저나무맨저맨 맨 오른쪽 나무. 맨 오른쪽? 어, 저, 저, 저, 그 끝에, 그 뭐, 그나무 <웃음> 우와, 우와, 아, 어떻게 저렇게 모여있지? 모았나? 야, 홍시야, 네가 모은 거야? 아, 얘네가 그래. 왔어. 우와, 어떻게 저렇게 다 모여있지? <웃음> 그래, 형은 그 모습이 잘 어울려. <웃음> 착한 의사인척하지마 <웃음> 그냥 그 모습이 잘 어울려 는네랑은고사고 있는 게 낫지 그래 <웃음> 네가 무사사람을살려고 사람은 잘는 사람은 은 느낌으로 달려람은 잘하고 있는 하고 있는 사하겠습니사의사는 정한입니다 저는사사입니다하사완은 잘하고 있는 사고은 승관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아, 의사이잘최고였다 아, 아, 도둑은 호시입니다. 도둑 아, 네. 호시, 호시가 도둑이었어. 아, 아, 말이 조용히 있을 수가 없거 아쉽긴 했겠다. 없거든. 진짜 제일 아쉬운 아쉽겠다. 역할이다. 마피아는 에스쿱스 민규, 우지입니다. 우와! <웃음> 우와! 우지다! 우지다! 우지다! 네. 미쳤다. <웃음> 항상 저세 명은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어, 언제나 아, 저렇게 아, 모여있어 <웃음> 없어 주머니 그 넣고 이리 와아니 아, 싫어, 나나나 따로 그래. 갈 거야 아니 아왜 그래. 그래 진짜 안 뺏을게 무력으로 언제나 못 뺏어 진짜? 무력으로 뺏을 거면 해도 다안 뺏었지 해. 아, 찾았어 형 이리 와봐 언제나 이리 빨리 와 운동장으로 가자 야 윤정아 일로 와봐 아, 나 찾으러 가야 돼 숨겨놨어 이미 너 안에 아, 아예 안 봤어? 어 그냥 숨겨 이래가지 그냥 뛰었어 우지야 너 내가 너한테 마피아 줄 거야 왜냐면 쿱스가 숨겨고한 것부터 가지고 얘는 마피아라서 숨긴 거거든? 응. 너네 셋이 나랑 진짜 가라야 된다 하나, 하나, 하나 둘셋 파이팅 응. 이거 배신한 거 없어? 이거 게임이로 배신한 거, 거 있던 거, 거 없어? 가지가서 숨겨 내 등에 있어 야 우리 진짜 처음 숨겨야 어디 숨겨요? 아무도못 숨겨 숨기러 봐 아, 확인하고, 오, 몰래 숨겨. 확인하고 오, 숨겨 오, 오, 오 방문지 알아 아, 꽝, 꽝. 아, 꽝와끝는 <웃음> <웃음> 거야? 다 저기로 가볼까? 도슈기 넣고 훔친거 맞아? 조슈아, 조슈 그렇지. 도둑은 아, 아니고, 이미 응. 찾았었어. 그치, 조슈아 조야겠네 어떡해. 조슈아, 난 죽었어. <놀람> 그래서 정한이가 날 계속 지목한 거야 내가 찾은 걸 아니까 아... 이미 그렇지. 막 둘이 팀이니까 아니 비하인드 어. 스토리가 다있었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는 나는 거 나는 약간 뒷구역의 어. 의사지 뒷걸의 어. 어. 의사. 의사야 어. 와 그러면서 나한테는 완전 근데, 찰량한 어. 의사인 것처럼 어. 그러니까 물을 깨인 거야 <웃음> 어, 나 진짜 이래서 못하겠어 <웃음> 현재 두 개의 보물이 시민의 손에 있습니다 보물의 주인공은 마피아 우지 시민 정한 오우. 뒤에 있습니다 아 그래 어, 아, 예. 와 이게 돈을 찾았다는 거야? 이걸 또만으면 감사합니다. 야, 축하드니다축하니다다 찾은 거. 아, 잘한다, 한 번, 그, 오. 저기 돈, 돈, 이렇게 딱 펼치고, 돈 냄새 딱 맞고, 온라이 시즌4 하고 딱끝내자 오케이. 온라이 아, 다 자, 큐. 돈라이 시즌4. 하하하하. 아. <웃음> 아. <웃음> 첫 번째 졸라이가 종료되었습니다 돈을 가진 정한 우지. 뒤에 있은 두 번째 돈 라이를 위해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와,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점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점수가 그게 뭐야? 뭐야뭐뭐봐 뭐야? 이건 또 처음 뭐야? 보는 거잉 세븐틴의 첫 시리즈, 돈 라이. 돈 라이 시리즈는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보물 찾기 외 다양한 콘셉트가 마피아 게임과 드랍됩니다. 돈 라이 시리즈는 파트별 점수제로 진행됩니다. 시민은 마대아를 검거할 때마다 1점 의사는 밤에 시민을 살릴 때마다 1점 마대아는 최종 라운드까지 생존할 경우 2점을 획득합니다. 각 파트별 우승자는 상금을 수령하거나 획득한 상금을 점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환산한 상금은 시리즈 최종 상금에 더해집니다. 마지막 파트 종료 후,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합니다. 말해줘? 너 죽이고 1점 딸란다 그게 플러스가 돼 300에서 알바로 이게 와 우리가 이렇게 엎으면 아, 재밌다 380 시즌제 지금 개인당 점수 몇 점인지 의사는 살리면 1점 살렸어 와그런네야 으드샷 나 역시 뒤. 디... 우지 2점 우와 <웃음> 승관 2점 승한 3점 우와 너무 많이 거져봤는데 유력하다 그 자기 점수만 알고 있으면 돼 2점 돈을 가진 정한 우직 디에이슨 두 번째 돌라이를 위해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점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선택하겠습니다. 돈을 선택하겠습니다. 명호야. 둘은 점수가 높지. 디에. 아니 나는 민규를 아니, 도움을, 도움을 받아서 한 거라서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정수를 메면 나중에 도와주고 만약에 동선액 가면 바로 나눠줘 아 너네 이미 말했구나 도움받은 게 위치라는 거야 이렇게 어. 어떻게 아, 할까 아, 이렇게 아, 했네, 협력을 했었네 아, 반반을 또 했었어 그랬어. 정수를 안 중에 맞지 않나요? 오케이 마지막.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이다. 결국 돈또 가져가네요 <웃음> 하지만 제가 민균를첫 판에 싹 죽였죠 <웃음> 얼른 가래, <웃음> <아래>, 너네 차례 <웃음> 끝났으면 은 원래 아, 하는 걸 알겠는데 아, 이런 아, 거 입고 가자, 아, 진짜 아, 멋있다 멋있어, 이런 거 입고 가야 돼얘 뭐가 멋있어 옷을 쓰려고 좀 하지 마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저도 오늘 쪽지에 페널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진짜 가세요 페널티? 네이게 저희가 모니터를 해보고 다 합쳐서 정말 다한 패널티를 드릴 거예요 아나 약간 좀애매데 아무것도 공연안 네, 했는데 의상도말안 했고